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또 와,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지금 파운드 호주 MT4에서 파운드 호주 4시간 차트인데요. 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짝대기 두개 그어놨죠. 서포트 두개 그어놨는데 이거 두 개를 그어놓고 지금 파운드 호주가 여기서 딱 이쯤에서 어 서포트를 찾는거 보고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오라 정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약 50핍 60핍 사이 지금 수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 달러 마찬가지로 어 20핍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고 달러 키네젠 달러 마찬가지로 한 5핍 정도 해가지고 지금 총 수익이 약 3,100불 이정도 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충분히 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 이제 MT4 말고 트레이딩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건데 그래서 하루에서 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에 20픽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엄청난 이제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거래를 뭐지 꾸준히 뭐 일주일에 솔직히 한 번만 해도 어, 상당한 효과를 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은 약간 한3 0 0 0불 어, 조금 넘었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벌써 금요일죠. 이 어, 아주 일주일을 이번 주한 주를 어, 끝내기 아주 완벽한. 예. 근데 아주 완벽한 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가보시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저 멀리서 트렌드 라인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트렌드 라인이 또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겹치는 구간에서 네이션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반동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또 완벽하게 이제 거래가 됐죠. 딱 이겁니다. 네, 별거 없죠. 네, 뭐 EMA, 뭐 맥디면, 뭐 무빙에 뭐 아무것도 없죠. 네, 볼륨이며,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짝대기 몇 개만 그어가지고, 어, 내가 뭘 하는지만 기술적으로 내가 뭘 찾고, 내가 뭘 하는지만 알면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쉽게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어디다? 네, 마스, 마스터클래스다. 그래서 어, www.masterclassfxc.com 오시면 저희 어, 네, 멤버존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멤버존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24시간 운영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 셋업이 보이는 대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